자안 보인다. 어. 자 이번에 3 3 번입니다. 역시 계속 이어서 빈칸. 자 천분자 출발해 있다가 생략했어요. 왜? 요것 때문에. 넷 때문에. 자 비교급이 나왔어요. 비교급. 뭐가 더 어떻한 얘기죠? 근데. 베라도 베라도 베라도 비교급. 자 뒤에 것보다 앞에 거. 자 중요한 건어 어디 있는지 방충을 찍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스케어스리가 중부정부요 이게 중부정부 얘기는 거의 뭐하지 않잖아 지다 그래서 나의 얘는요 다윈 자신도 강조한 거야 지금. 다윈을 내가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윈 자신도 거의 이런 거 발견할 수 없었을 텐데 더 나은 얘를 뭐보다 자, 빨간색 쳤나요 뭐에게 자연도태 자연 선택성 이게 이제 적자생존에 의해서 살아남는 거죠 자연 선택의 작동. 작동의 그더 나은 이를를 지금 알고 된단 말이야. 응? 거의 발견할 수 없었을 텐데. 근데 오늘날은 뭐야? 발견 했단 말이야. 발견했다고요. 어떤 식으로 자연 선택설이 이루어지냐 자, 그 과정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건데. 여기 강조 부분 하나 나와 있어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 네 번째 줄뭐뭐중뭐어중 중 이렇게 되죠? 원래 개체 중,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이거? 어, 이거 관계 동사의 계속 용 법이긴 한데, 한번쳐들 있어도. 대부안 돼요, 이거. 왜 선행사니까. 이 개체의 멤버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다양화돼요 대단히 다양하다. 퀄러티. 어떤 퀄러티야? 구조, 구조, 구조. 행동, 심지어는 생리. 이런 부분의 특성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하다. 그렇잖아요. 교체가 다 동일하지는 않잖아. 다양한 종들이 있으면서 특징도 다양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참 여기 나왔어요. 뭐 살아남는 것은 이런 화학 공격에 살아남는 것은 하늘보다 터프 인셉스입니다. 강인한 곤충들이다. 강조분이라는 거예요. It is, it is, t 다 죽어도 된다죠 이거 강조하게 쓰는 거야. 포인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강인한 이게 바로 뭐하고 연결돼요 바로 적자 생존의 작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 그죠 음, 강연한 곤충들만 살아남을 수있다 자, 여덟 번째 줄로 가봅시다. 그래서 유일한 생존자들은 바로 이런 곤충들이다. 어떤 곤충들이니, 타고난 특성, 일부 특성을 갖고 있는 각충 곤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뭘를 가능하게 하냐면 그런 특성이 그도 뭐하고 자, 이건 해봄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아니, 어, 어 결국 질긴 놈이 살아남죠. 질긴 어?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 놈이 살아남는 놈이 승자인 거고요. 적자 생존이에요자열 번째로 가볼까요? 오 여기 빈칸이 있나요? 아니네 귀에네. 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에서 열거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얘네 얘네 이렇게 살아남는 곤충들이 되는 거죠 부모들이야, 뭐 새로운 세대의 몸, 부모들이야. 그렇지. 살아하는부모은 어떨까? 유전자가. 그렇지. 어, 나름대로 강을간직한 유전자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또그 부모들이 이런 단순한 유전에 의해서 뭘 소유하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세대의 부모들이라고 읽고 그 새로운 세대는 또뭘 소유하고 있어?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그렇지. 모두안 보여.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겠지. 야, 이거 뭐냐? 맞나요? 월드컵 어떻게죠? 타프리스 인니언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 그들의 조상이죠. 조상에서부터 게 결국 물려받은 타고난 이런 강이란 강인함, 강인함의 특성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얘안 죽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살포하고, 군무기로 살포하고, 막 곤충 죽이려고 약이 점점점점 강해지는 듯 보고하고 살아남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작동했어요. 점점점점 강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콩나라이올스 어, 마찬가지죠? 변종이 튀어나와요, 변종. 그 전에 소위 말하는 백신 안들어안 들어올 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변종들은 또. 흔히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인류가 발달했다 하지만 결국은 어, 이런 어떤 자율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두도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신의 성리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도 여기 이네비터가 예. 들어왔죠? 불가피하게도 자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 이 내용을 잘 보면 돼. 인텐시브입니다. 이런 인텐시브에요 집중적인, 아주 철저한, 심한 이런 스프링살포야뭐 강력한 화학물질을 살포하는거 이게 오히려 부작용을 낳타되겠죠 왜? 쟤네들을 점점 강해하게 만들어 거기서 살아남는 놈들이 뭐야 아무리 살포해도 안 죽어. 그런 일기이잖아 그래서 이거야요 단지 어떻게 만든다? 악화시킨다. 이게, 이게 목적고고, 뭐, 목적은 여기 있어. 얘, 얘가 봐봐. 이 살이부터도 이걸 꾸며주기 때문에 뒤로 빠진 거야. 어떤 문제를? 그렇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던 그런, 그런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아, 단지. 알겠어? 악화시킨다. 아, 요게 34. 역시, 괜찮아요. 34번으로 이어갑니다, 네. 자, 반드시. 그 위에 거. 뭐? 동영상 보면 반드시. 어, 어, 유튜브 보고 나서 시청한 후에 꼭 자기 봤다는 걸 표시를 해야 돼. 자기 이름 댓글에다 남겨. 제발. 꼭뭐하주세 힘내세요. 뭐 이러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니까 어찌됐든 음. 남겨. 그리고 본인의 느낌이 있으면 어, 거기다가 뭐더 글을 덧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욕, 욕은 하지 마. 어? 힘 빠지니까. 어? 오늘, 오늘 룩스 안 끝나고 이거 계속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내일까지 계속해야 되겠다. 유니코딩 시간이 장난이 아니야. 아까 보니까 뭐한 10분, 15분 찍은 게한 시간 반 걸려요. 코딩 하는데 한 20분 주말에 찍잖아요. 이거고 지문 한두 개, 두개 3개 한컵번에 찍어갖고 이 코딩 하잖아요. 이거 두 시간, 세 시간 넘어가요. 장난 아닌데. 밤새워야 되는 거요왜냐면 지금 노트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를막 어, 돌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리면서 찍고, 돌리면서 찍고, 이거 갖다가 노트북에다 연결시켜갖고 다시 또뭐예 어, 다운로드. 시킨 다음에 저기서 또어 뭐죠? 어, 인구리하면서그 프로그램에 작동시키고 다시 와서 찍고 계속 작업하고 싶어다철하 어? 그러니까 저도 가스는 못 써. 못을 수만 쳐. 아, 서아 뽑지 마라 음, 오케이.